자우리의 포악성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했어 울리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울리 아이 잘했어 울리 포악성 보여줘 울리 아이 잘했어 울리, 아이 잘했어, 울리. 가자. 아이고. 잘해 <웃음> 나중에 우리야. 공동지 엄청 잘할 것 같아 우리. 그렇지? 어. 우리 완전 잘할 것 같아. 와. 어? 잘했어. 우리. 가자. 어. <웃음> 엄청 빠르네. 어. 어. 어 그렇지 고마워 저. <웃음> 예, 고 <고마워>. 가자 가자 어올리 <웃음> 요새 무쩍 이런 노래 어? 이런 장난 재밌지 올리야 점점 올리를 찾아가고 있어 올리야 고마워 자! 자! 그렇지 아 으아, 으아, 으리 으아, 이아 으아, 으리 으아, 으잘으 우리 잘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오, 어, 들었다. 제 컴퓨터. 제 컴퓨터. 제 컴퓨터. 제컴퓨제대로떠제대로떠제 컴퓨터. 제 컴퓨터.